오늘은 실습을 조금 해볼 까합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스톨이 파는데 지금 이렇게 사온 것은 로얄 펄벳방입니다 시중에 한만원 정도 그 정도 할 겁니다. 그리고 보통 한천방 정도, 그러니까 이숲 스톨의 입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 밀도가 부드럽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제일 기준을 딱 잡자면 한 천방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가정에서는. 그러니까 뭐 600방, 1000방, 뭐 5000방 이런 식으로 올라가 되겠지만 뭐 1000방 그거 하나 딱 사시면 어 가정에서 일단 뭐 칼을 갈수 있는 뭐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어 일반 숫돌은뭐이숫돌도 재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그러니까 뭐 세라믹 숫돌도 있고 이런 돌숫돌돌돌도 숯돌, 있고 뭐 천연 수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제일 많이 싼요 수돌을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요거를 일단은 물을 좀 담궈 넣습니다. 한 20분 정도. 이게 물에 원래 보관을 하게 되면 어 수돌이 너무 물러져 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돌을 갈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담궈두셨다가 칼을 가시고 그다음에 뭐 그늘에서 네. 일단은 요 수돌을 일단 지금 당근 놓 거를 빼겠습니다 빼고 준비하셔야 될게 물론 물에 이렇게 끼얹으면서 이렇게 칼을 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싱크대에서 갈면 이 싱크대가 되게, 되게 지저분해져요 최소한으로 적게 이렇게 오염되게 하려면 이 분무기를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자 칼을 이렇게 초보자가 이렇게 칼을 간다 근데 뭐칼 잡는 자세라든가 요걸자기 되게 힘들 거예요 뭐파질요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여기 손은 이쪽에 여서 엄지손가락은 여기에 딱 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 가려 줍니다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가시기에는 이게 많이 고정이 안 됩니다 사실 고정이 한 번에 한 번에 갈면 좋은데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아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스트로크를 하면서 많이 흔들릴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스트로크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짧게 가져가면서 요게 중간에만 갈면 또 숯들이 중간에 움푹 패이기 때문에 요 앞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동전 두개 여기 는 동전 세개 정도 그러니까 뭐 7대 3 정도로 이렇게 갈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해 봤겠죠 그러니까 5대 5도 갈아보고 뭐 6대 4도 해보고 7대 3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 봤는데 그나마 절미라든가뭐 유지력 이런 걸 했을 때 그 정도가 제일 좋다고 어느 정도 어 합의점을 차전 같아요. 그게 요 동전 두 개고 동전 세개 정도. 네, 일단 칼을 여기 이렇게 놔두시고 고정이 딱 대게 고정이 대게 이렇게 하신 후에 요 앞쪽에 내가 갈려는 위치에 손을 대시고. 음 이 칼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칼날을 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손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예. 그리고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음, 너무 눕히시면 이 칼날을 가시면 안, 이 면을 가시면 안 됩니다. 요이 요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되거든요. 음요렇게 깔아 주시면 됩니다 예 칼날을 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칼날을 이것도 손 갈면서 조금씩 이동하셔도 되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한 10번 갈고 또 손을 옮겨서 이렇게 갈고 요건 항상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요건 고정 고정하는 손이기 때문에 어,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갈아 갈고 난 후에 뒷면을 한번 보세요.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이 관련인지 대충 알, 수 있,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관련 부분이 너무 넓다. 그러면 칼날이 너무 이렇게 눕혔다. 그러면 살짝 내가 원하는 코, 눕힌 각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, 어, 전체적으로 일정하게, 그러니까 뒤에 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뒷면을 한번 만져봐 가지고 일단 그 칼날이 넘어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뒷면은 지금 여기 살짝 넘어왔어요 예. 만져보면 느낌이 약간 걸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안된 거는 요 뒷면 좀관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칼날 다 넘기시면 됩니다 예. 예.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갈았습니다. 갈고요 뒷면만 보시면 요 뒷면을 제가 이렇게 갈았잖아요. 요 뒷면을 만져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까칠까칠하게 완성도 나왔습니다. 그때 뒤집어서 또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갑니다. 예, 뒷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장 빠트린 게 있는데, 요 숫돌이랑 칼의 각도는 한 60%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예, 이런 상으로 뭐 이렇게 갈면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뒷면은 사실 양손잡이면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갈아도 갈 되는데요. 좀 적응이 안 되면 좀 위험합니다. 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갈려는 손은 칼날 쪽에 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짤막하게 가져가면서 칼날 전체를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요게 각도를 조금 눕혔다면 요거는 아까 그것보다는 살짝 더 세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. 그리고 칼 중요한 거는 칼날이 갈려야 됩니다 칼날이 예. 날이 갈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한번 뒤져 보시면 칼날이 갈렸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.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스트로크는 빠르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안, 흔들, 안 흔들려야 됩니다. 요게 여기서 조금 손이 손 모양이 조금 안해 시면 살짝 옆으로 비틀어셔야 됩니다. 살짝 예. 다시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가, 자기 관련한 위치에 를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. 네. 아무래도 아까 전에 요고 요면 갈 때보다 요면이 아무래도 살을 약간 세우기 때문에 빨리 넘어옵니다. 그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만져봤을 때 이게 좀 이게 카리나 넘어왔다 그때 쓰도록 하시면 됩니다. 네. 자 어느 정도 요 뒷날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을 만져보시면 뒷날도 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빼시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빼시고 한 번, 두번 예 각도를 너무 세우지 마시고 힘을 완전히 빼세요. 이렇게 예예 한번 왔다 갔다 계속 해 줬습니다. 자 이제 다 갈렸습니다 그 다음 째 이제 날 털기를 좀해줄 건데요 날 털기는 뭐 수건도 괜찮습니다 마른 수건이나 신문지로 살짝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날을 살짝 틀어 주시면 됩니다 네. 보겠습니다 AF 정리를 가리 날이 섰습니다. 예, 사실, 이것보다더 지금 숫돌이 좀 거친 것 같아요. 약간 더. 800방은 좀 거칩니다. 숫돌이. 그것보다는 한 1000방 정도면 더 날이 더 샤프하게 잘 섰는데, 지금 약간, 음제 마음에 크게, 그렇게, 그렇게 확들지는 않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